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동식 구의원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를 본인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은평구 구의에 은평 라 선곡으로 출마한 이동식입니다 저는 어, 은평에서 태어나서요 어, 초중고를 어, 졸업을 했고요 어, 지금 은평구에서 또 어, 자녀를 키우고 있, 있는 이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라성거구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시죠 아, 네, 네, 네. 라성거구는요, 어, 역촌동 신사 1동입니다 자, 은평구를 위해서 이제 구의원을 도전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핵심 공약이랄까요? 아니면 은평을 아, 이렇게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은평구에서 사업하는 것도 이제 운수업 쪽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가까운 제가 이제 이 지역의 신사 이동 현대 아파트 이제 밑에 같은 경우 보면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돼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LED로 이제 해서 이제 조금 분리를 시켜 놓고 주민들에 대한 좀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보강을 하고 싶은데 구의원이 할수 있는 범위 최대치까지는 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박주명 의원이나 이제 구청장 이제 후보님이나 뭐 여러 가지 시 시원들입니다. 같이 공약할 수 있는 녹번천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서부 우리 이제 신사 고개역이라든지 공유해서 이제 같이 이제 도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개인적인 또공약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제 보호, 보호소라든지 쉼터 같은 거 음. 발달장애 키우시는 분들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맞아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만 힘든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좀쉴수 있는 거 아이들을 좀 맡겨놓고 일박이일 여행을 갈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음. 예.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예예. 센터가 있긴 있는데 을 쪽에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가베도 좀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아, 네. 그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있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운수업을 네, 예. 계속 하셨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네, 예. 어, 저도 이제 신사동이나 역천동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보행자분들의 안전, 아, 네.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로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좀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음. 끝으로 다짐이라고 할까요? 다짐이요? 네 우리 네. 은평구 민들께 영상편지식으로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은평구 고위 어, 예비후보로 나온 역촌 신살동의 사 이동식입니다 어, 저 이동식은요 일단은 추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많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CEO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어, CU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힘듦을 알고, 고충을 알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만약 구현 당선이 되면은, 공평구민과 함께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뛰고 몸으로, 어, 땀 흘려서 봉사활동하시고, 남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시어서, 네.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9호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죠 예. 이동식 화이팅 은평구민 화이팅 이렇게 예. 예. 하나 둘셋 이동식 이동, 화이팅! 화이팅 은평구민 화이팅 야.